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구, 오늘 언니 이미 못뭐 뒤집어. <웃음> 쉬었다 와서 그런가? 정말 잘 쉬다 왔어요. 몸은 괜찮아요. 몸은 괜찮은데, 감기 같은 게 걸리면 조금 늦게 떨어지는 거 빼고는, 어, 괜찮아요. 오늘 누구 오신다고 했던 거, 어, 나나영룡킴님 오시잖아요. 오늘 나나영룡킴님이 저희 버스를 방문해서 특별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고 온다더니 성형 때린나고 성형하지 않았어요 저는 피부 시술만 한번 받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칭찬에 대한 성형 안 했는데 성형한 것처럼 <웃음> 아, 데 네, 성형은 안 했어요 저는 잘 쉬다가 뭐 게임도 적당히 하고 거의 측거 생활 하다가 한 3일 전부터 신세계 백화점에서 저 보신 분들 많죠 거기 3일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있었어요 백화점에 롤렉스 오픈런 한다고. <웃음> 아니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롤렉스를 지나가다가 줄이 서있길래 우연찮게 줄을 샀는데 이제 그 친구 둘이서 이렇게 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허탕치고 났는데 딱그 친구 차례에 시계가 나왔나봐. 그래서 그 친구가 데이저스트 보라판 텐포인트 시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자기도 시계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어서 언니 좀 따라가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틀 동안 오픈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한 번은 일바로 갔어요. 10시 반에 문 열자마자 후다닥 롤렉스 뛰어가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한세번 갔어, 거기를. 세번 갔는데 시계가 없어서 지하 가서 야 커피는 한잔 하자. 이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똥을 잠깐 쌌거든요. 똥 싸고 올라갔더니 뭐 이미 시계가 두 개가 팔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든요 여자분들이 템포인트를 뭐 그래서 뒤로 넘어갔어. 또한 번은 배가 너무 고픈 오픈 거예요 오픈 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예, 뭐 하나 먹자 라고핫도그 하나 먹자 싶어 하고 핫도그를 하나 먹으러 들어가는데 핫도그 먹고 오니까 또두 개가 팔린 거예요 아얘 어, 예, 이거 네니거 아닌가 보다 가자 집에 이라고 시인가 집에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서형한거 티나는데 얼굴이 아예 바뀌고 몰라보게 이뻐졌는데 왜안 했다고 거짓말 치지? 방송 오는데 두대 보는 것도 아니여 스트야안 했는데? 이거 왜 반말 찌꺼리야 씨발년아 방송 기지 말자 오랜만에 왔는데 했으 했다고 나는 고백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년아 어머 스트또 삐삐 시켰나 봐? 응 <웃음> 그래 잘했어 우정은 칭찬이니까 봐주지 <웃음> 칭찬 아니니 <웃음> 예, 수트야, 내가 차단 해제해줬으니까, 그럼 글은 좀더 써. <웃음> 음, 그래도 반말을 하면 안 된다, 수트야, 알겠지? 그, 저 수트님 말, 말맞다나 내가 성형한 것만큼 이뻐졌나봐, 그죠? <웃음> 참, 기가 막혀. 미키님 슈퍼채팅 3만원 아 감사합니다. 힘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제가 쉬는 동안 또 응원의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괜찮고요 사람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면 지치니까 그래서 좀 쉬어 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쉰 거고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충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쉰 거지 뭐 딱히 멘탈이 부서졌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조금 힘들었다? 뭐그 정도? 역시 사람은 있잖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물론 일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뭔가 모르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무료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쉬는 걸 결정을 했고 뭐 딱히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멋진 방송을 위해서 더 멋진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충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쉬고 오니까 일단 뭔가 어없적이잖아 <목소리> 방송 쉬시는 동안 오프스 가족들 변화가 있었나요? 음.. 어... 없어요 똑같아요 저희는 유가 태국에 컷타로 갔어요 오늘 갔고 뭐 순차적으로 저희 막내들을 보낼 예정이에요 유 갔다 오면 아마 써니를 내보내야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제가 집안이식을 했는데 어? 보여요? 엉덩이 보여? <웃음> 보여? 아 근데 엉덩이가 너무 커지니까 옷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디까지 하면요? 어, 여기 브랜드... 여기 있죠? 이거 보테가 베네타 스몰 사이즈요 스몰 사이즈 언니 허리 24인치? 아3 4인치예요 쉬면서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욕을 좀 많이 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또, 다른데 진출할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좀 욕을 좀 줄일까? 어, 생각이 드는데, 여러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날건들지 않는다면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좋 <웃음> 같아서. <웃음> 아, 벌써 욕해버렸네. 사람 변하면 죽는데. 그죠? 와, 근데 너무 정겹다.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너무 정겹네요. 그죠?